여러분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점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성경 이야기 오늘 벌써 다섯 번째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익숙하시죠 성경은 처음에 기록되었고 하지만 기록한 사람과 또 편집하는 사람 사이에 복잡한 역학 속에서 그리고 이 말을 통한 구전을 통한 또 필사를 통한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66권 각 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저자를 익명을, 익명성을 가지고 저자를 기록한 책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성경 66권이 언제 누구로부터 기록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복잡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각 책이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수집을 했죠 그리고 분류를 한 겁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분류된 것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경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서 한글로도 번역되었고 오늘 우리도 여러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다. 까지 우리 사주에 걸쳐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에는 집중하는데요. 가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최종적인 목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은 성품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분명하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왜 공부하죠 왜 묵상하죠 설교는 또왜 듣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성경을 읽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사주의 이야기를 준비했고 오늘 마지막 그렇다면 이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오늘 나눔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추천했고요. 김근주 교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저의 오늘 강의는 이 책에서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기회에 우리 교인뿐 아니라 어, 신도중학교에 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과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강의의 관점 키워드 핵심어 하나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균형 잡기예요 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 가지 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구약을 가벼이 여깁니다. 낡은 약속이라는 거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까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면, 낡은 약속은 이제 의미를 상실한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분리될 때, 서른 아홉 권의 구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새로 열심히 기록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사도, 아,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또 복음서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둘러 다른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증언과 성경의 증언은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어쩌면 구약성경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우리가 해석해낼 만큼 그렇게 구약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이 세계는 어떤 곳인지 자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지 사실은 구약으로 충분한 겁니다. 신약은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 공동체 사도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요. 구약 성경이면 충분해요. 구약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도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 가지고 전한 거죠.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선언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구약에서의 약속한 이 일이 오늘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이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지만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덜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이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신약은 왜 예수 이야기를 주로 할까. 구약의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약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들 이루시려고 했던 일들 신약에서 다시 복잡하게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구약에 다 있으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면 성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사명선언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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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개념으로 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땐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의미 있는 율법 가운데 하나가 신년이었거든요. 우리 신도중앙교의 교우들은 제가 처음에 와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법 이런 것을 주로 주제로 설교를 할때 이미 배우셨습니다. 희년이 무엇이죠. 모든 정말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누어졌던 그 토지 소유 외에 소유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이 될때 모든 사람의 계약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부채무관계 부채관계가 다 없어진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셔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예수께서는 굳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선포하시면서 이 희년을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전체 맥락 안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위치를 이해할 때이 누가복음 사장의 주의 은혜해를 의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모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면 우리는 매우 근본 없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신약 자체도 구약을 인정하고요. 초대교회도 구약을 인정하고요. 구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되었고 구약을 전제로 신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성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강조해왔어요. 그러면 또왜희년은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골라 읽기죠. 골라 읽기입니다. 명백한. 우리에게는 그런 습관이 참 많아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지를 않으니까요. 전체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선별해서 골라준 본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밑줄 친 본문을 좋아하니까요. 놓치는 부분들은 계속 놓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구약을 전제로 신약이 기록되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균형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균형 잡기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균형 잡기. 그러면 두 번째 균형 잡기는 자, 교리와 성경 본문 사이의 균형 잡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요. 교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렌즈를 두껍게 쓰고 성경 본문을 억지로 읽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것인데 거꾸로 무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신도중앙교의 교인들은 익숙하시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암시와 상징이 매우 적지요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서가 읽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없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야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읽어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서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아닌데 어떻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만 갖고 계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통독을 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그 가르침을 이해하시는지 사실은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만 가지고 복음서와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무리한 해석이 이루어지거나 왜곡된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항상 교리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그 교리를 기록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대쪽으로 강조점이 이동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개혁가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면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어쩌면 교리 자체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시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에게는 왜 로마서는 그렇게 위대한 서신이고 복음이고 야구부서는 지푸라기였을까요. 종교개혁하는 그 상황의 맥락에서는 행위를 배제한 믿음만을 강조해야 되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종교개혁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의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야고보서가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독교 사상가 뭐 종교 개혁가들의 전통과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주에 걸쳐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과 나눈 겁니다. 역사적 이해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사실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교리 그 주어진 역사적 시점에서의 그 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리의 이해가 성경 이해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경 또 성경 해석 끊임없이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성경이 교리를 성경 읽는 법이 바뀌면 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나치게 교리에 대한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인가요 성경은 자본주의인가요 자 성경이 민주주의다라는 입장이 너무 강하면 교회에서 모든 일은 그럼 투표로 결정해야 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신념이 너무 강하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오히려 왜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추구하는 의사결정과정 정치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죠. 자 자본주의. 그럼 성경은 자본주의를 말할까요. 제가 아까 신년 희년 말씀드렸는데 신년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히 저급한 수준의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소유가 갱신이 되잖아요. 아마 오늘날 이거 하자 그러면 사회주의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을 선호하거나 지지하지를 않죠. 그런데 너무 나의 정치적인 선입견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 나의 정치경제 사회의 식이 나와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면요. 반대로 내 정치경제 사회의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자꾸 무리를 하다 보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균형을 엄청나게 추구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신약과 구약의 밸런스 균형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각 책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안에 어떤 성경 구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 본문 한 절을 해석할 때는 그책 전체의 맥락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책한 권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책이 놓여 있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서신서라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복음서라면 복음서, 또그 가운데 공간복음이냐, 요한복음이냐, 그리고 신약이냐, 구약이냐.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정경 66권이라고 하는 큰숲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콕 집어내서 이단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구절쫙 연결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경적이질 않죠 왜요 여기저기서 내용들을 뽑아내기는 했는데 성, 정경이라고 하는 숲 전체를 그 그림을 왜곡해내는 거죠. 이 정경 66권이라고 하는 큰 전체의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맥락 자체를 왜곡하면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나 주장 교리에 따라서 짜깁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할때이큰 틀을 이해를 할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나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나무 한 그루 구루 한 그루를 제대로 볼때이 숲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숲과 나무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 전통에서 중요한 신앙고백이죠.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불멸하는 성경해석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해석하려면 그 말씀을 성경의 그책 혹은 성경 전체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 본문은 다른 성경 본문들과의 연관성 가운데서 그 의미를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성경 본문을 뽑아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해지는 거죠 성경이 제가 정치에 대해서도 한번 로마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예언자들이 왕에게 개혁을 촉구하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정권을 존중합니다. 내가 정부에 항의하고 싶을 때는 이 본문 내가 정부에 순응하고 싶을 때는 이 본문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어떤 맥락 속에서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대해야 하는가. 성경 전체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내 신념이나 이념이나 내가 믿고 싶은 교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경이라는 숲이 있고 각책이라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 안에 막 가지잎 해가지고 여러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잎사귀 하나 딱 띄워내가지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곤란하죠. 이숲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나뭇잎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또한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그 균형이 무엇이냐 주석과 해석 사이의 균형입니다. 김근지 교수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근지 교수는 주석이 뭐냐 본문의 과거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인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뭐냐 오늘의 현실에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은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해석은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실 때이두 가지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본문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맥락이 무엇이냐 주석을 하고요. 그러면 이 주석의 결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해석이에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설교 중간쯤에 이러니까 갑자기 자 여러분 이제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매우 큰 교회였거든요. 수천명일 거예요. 그 수천명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So what? 이렇게 외칩니다. So what? 이라는 말은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쉽게 번역해드리면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주석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본래 맥락에서의 의미 그리고 나서는 전체 회중이 외치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면 이제 이 주석의 주석작업의 결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런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교회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이 이중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주석 작업이 게으르거나 많이 부족하거나 팩트를 왜곡하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거가 없는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청중들은요. 주석은 지루해하고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자들은 주석은 게을리하게 돼 있어요. 해석을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라고요. 그러다 보면 설교자들이 자꾸 이 주석 작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들도 그 본문의 본래 맥락을 모르게 돼요. 본, 본래 의미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해석작업이 어떻게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에 오히려 의존하게 되는. 그러면 그 설교는 듣기에 좋을지는 모르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본래의 메시지를 벗어나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설교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주석 작업이 게을러지면 해석의 토대가 약해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은 이두 가지 작업의 균형을 이루도록 그런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회를 생각해 보세요. 통덕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석장 내지는 다섯 장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하죠. 이 주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왜 일어난 거고 이 사건은 어떤 어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고 이 단어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관습은 이랬고 추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 작업만 하면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연구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의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특히 저, 설교자들이 적용점 하나를 찾아주죠. 청중들에게. 자이 주석의 결과 혹은 결과물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우리 삶속에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교회 안에서 튼튼해야 성경적인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석과 해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 이 제가 경험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경험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단님으로 일할 때막 당황을 하면서 저에게 오셨어요. 어디 글을 썼는데 이 주석 작업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글을 기고한 다음에 아신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글은 이미 나갔고 인쇄는 되고 그런데 제가 들은 범위 안에서는 은혜받았다는 분들만 계셨어요. 그 글에. 사실은 너무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주석의 실수를 하신 건데 그 글을 읽은 참 많은 사람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그 가운데 뭐 의구심을 가졌, 가지셨을 분도 계셨겠지만 아, 목사님 말씀을 접하는 새로운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석과 해석사의 이 균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죠.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 전체의 숲에 비추어 볼때더 적절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여성 목사 안수를 또 여성 장로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잖아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럴 때 저의 경우에 또 많은 교회들은 이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매우 특정한 상황 속에 주어진 아주 제한된 적용점만 갖는 말씀으로 보는 거고요 이 선언을 훨씬 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요. 성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죠. 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코끼리는 곰모수 같더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뾰족한 뿔 같던데. 아니야, 코끼리는 벽 같아. 아니야, 부채 같아. 기둥 같아. 파리채 같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만진 부분, 그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근데 사실은. 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제가 내가 복음의 문제를 극복하자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조금 오바인데요. 성경의 밑줄도 잘안 긋습니다. 자꾸 밑줄 그으면 밑줄 그은 말씀만 보게 돼서 밑줄을 긋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또 매해 매일 기도회 때 성경을 한번 통독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작년에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교하고 올해 또 설교하는데 작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구절구절 구절을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해가는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중앙교에서는 익숙하시지만 저는 어릴 때 구원이 영혼구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지.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니까 몸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몸이 부활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어? 몸도 구원을 받네. 그리고 보니까 성경 전체 구약부터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 세상을 포함하는 거죠. 사회를. 아까 신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사회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좁은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은 영혼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들의 복음은 자기 영혼에만 영향을 미쳐요. 어떤 분의 복음은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이 사회도 모든 피조물까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확장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번역의 역사도 살펴보았잖아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자들을 좀 귀찮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물어보시고 설교자들이 조금 더 성의 있게 주석작업을 할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 욕기 23장 1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개역개정과 세번역을 비교를 합니다. 그럼 23장 10절에 보면 개혁 개정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본문의 세번역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의도죠 이 번역에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수해질 것이다 이세 번역에서는 나를 아무리 단련을 해보셔도 시험해 보셔도 나는 흠이 없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 본문의 메시지 요배의 마음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번역할 때 요배의 마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메시지의 의도 파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더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정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의 정답에 강박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기도나 사도신경을 제가 어릴 때 번역과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암기하시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냥 하셔도 돼요. 우리는 너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언제 경험했느냐 하면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같은 예배 시간에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왜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한글 번역도 성경이 다양한데 왜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을까. 여러분 예전에 주님의 기도 외우시는 분들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예전에 외우신 거 그냥 하셔도 되고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새로 기독교인이 되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언어의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또 젊은 세대에게 더 적합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의 번역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막을 보시게 되잖아요. 자막 안 보시고 진음의 기도와 사도신경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획일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은 결국 원본이 무엇인지 우리 알수 없잖아요. 많은 사본이 있고요. 그 사본 가운데 최선의 사본들을 선택하고 최선의 번역을 했는데도 번역본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양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 가운데 하나의 본문, 하나의 번역, 하나의 해석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훨씬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조금 더 성실하게 좀 수고를 더 하세요. 주님의 기도 본문이거든요. 보면 여기 숫자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자 일용할 양식을 또는 내일 양식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원래 헬라오로는 빚진자를 탕감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자 번역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그냥 번역을 할 텐데 꼭 밝히고 싶은 해석상의 문제와 사본의 문제들을 열심히 이렇게 각주작업을 해주셨어요 안 읽으세요 이런 예가 또 뭐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의 각주를 찾아가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적인 예배하면 뭔가 심오해 보이죠? 합당한 예배, 그럼 별로 안 심오해, 안 심오해 보이죠? 근데 원래 본문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정말로 합당하게 드려야 될 예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예배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번역을 보지 않고 그 번역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잖아요. 이건. 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아도 아까 다른 번역을 살펴보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번역뭐 공동번역 메시지 성경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그냥 개역 성경 안에서 이 어떤 번역상에 또사본상의 문제가 있는가만 살펴보셔도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관점이 매우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도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통독을 하시겠다고 너무들 급하게 다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통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알아가는 작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숲하고 나무를 같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묵상만 해서는 안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묵상 없는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깊이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게 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만 하고 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아니에요. 반대로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묵상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한국의 큐티운동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큐티운동이 아주 상당 부분 묵상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그만큼 강조하지 않았어요. 묵상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본래 본문의 맥락하고 관계없는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원래 그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 이건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예 본문의 맥락과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쭉 읽다가 아이 단어가 오늘 나에게 꽂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거 매우 위험하죠. 근데 그런 방식의 큐티 너무 만연해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요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면 보입니다. 묵상을 오래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666 데마트리아라고 하는 고대의 그 기법 문학기법 하나를 알면 666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묵상을 오래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지금 교육자들 원고를 미리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쭉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설교 원고를 미리 좀 봐달라고 래서 검토를 해드릴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의, 어, 질문이 생겨서 자이 이 부분은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설교가 이루어집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분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좀 나쁜 말을 들은 적들이 많죠. 묵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주석을 해서 본문에 철 에 철저하게 근거한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서 청중들에게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본문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본문에 역행하기도 하, 하고요 가끔은 해석을 거꾸로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나무라죠 묵상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고요 묵상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균형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이죠 이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도 어 주님의 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관된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한 방향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고 나를 비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한 가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 기록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 김근주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신뢰의 해석과 의심의 해석이라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신뢰의 해석은 이게 인간의 글로 기, 기록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의 해석은 뭐, 무엇인가 하면 자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 갖는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하는 것이 의심의 해석이에요. 성경의 해석은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심의 해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문을 막 난도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신뢰의 해석만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하고 맥락도 모르고 이 책이 도대체 문학적 장르가 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본질이 우리 첫 시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뢰. 어쨌든 교회가 66권의 정경으로 묶어준 책이다라는 신뢰. 하지만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사본의 문제 번역의 한계 당시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의 해석과 의심의 해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 읽으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르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베르야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 공동번역이에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 그냥 받아들이면 신뢰해석학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한 거예요. 의심의 해석학이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성경을 해석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신뢰의 해석학과 의심의 해석학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르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하는 태도입니다. 신뢰의 해석학과 의심의 해석하게 균형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까 신뢰의 해석과 의심의 해석의 균형 마지막으로 자 연어들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욕망을 거스르는 성경 읽기 김근지 교수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석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내가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이 본문이 그런 뜻인가 하고 내 욕망을 최대한 배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자꾸 내 욕심을 거슬러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내 욕망 내 욕심을 거슬려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사랑 그 세상의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거스르려고 애를 쓸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 주간에 걸친 우리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한 번쯤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이 왜곡되면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들 되거든요.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늘그 질문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만남 모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